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냉이 죽을 거예요 우리. 이 바지락, 이게 바지락 넣고 이거 냉이. 내가 밭에서요. 이거 좀 캐왔어요. 그래서 이거 넣고 죽으니까 맛있더라고. 그래서 쌀. 이게 컵이 그 종이컵보다 조금 큰 거. 종이컵은 150ml인데 이거는 200ml짜리예요. 좀 커요. 이거 두컵 해갖고. 이게 저기 이 바지락은 조금. 해금이 다 됐어요 이거 장사꾼데 해금 다 시켰더라고 이 물로 쓸 거니까 물을 좀 충분하게 부어 줘가지고 삶을 거예요 이렇게 삶고 물까지 다 끓였어 이게 국산 바지락이에요 아무래도 수입은 맛이 덜하니까 건져놓고 이거는 저쪽으로 옮겨놓고. 쌀을요, 두번 팍팍 문질러서 씻혀가지고이뜬 물을 따로 받아놨어요. 우선 쌀을 볶아야 돼. 좀 이렇게 볶아야지, 그게 꼬소해. 이게 좀, 갖다 볶아야지요, 그게 꼬소해요. 이거, 이거 이제, 이거 바지락 물 끓인 거예요. 여기, 여기, 이렇게 쌀이 두컵 들어갔으니까 이걸로 열, 물은 열컵뿌면 돼. 열 컵이 나오겠나? 아 이제 모자라면 쌀뜨물 보여야지. 이게 여섯 컵이지? 뜨거우니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겠네. 이렇게 키고. 여섯 컵 들어갔으니까 일곱. 열컵 정도 으면요 거의 다 맞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돼. 응. 음. 바지락은요, 껍질을 이렇게 까놔야 돼. 지금부터, 지금부터 너무 너무 질기니까 다끓으려할때 넣으면 돼요 냉이는요 깨끗한 6번 씻서어요 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씻어야 돼 냉이는 송송송송 썰어줘야 돼요 이것도 거의 끓을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준비를 끝이야 이게 중간에 요한 번씩 이게 밑에가 누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젖어줘야 돼요 중간에 가끔 계속 하번 놔두면 밑에가 누른 누게 되야 보니까 이렇게 끓였어요. 지금 조금 덜 퍼졌어요. 용. 이럴 때 냉이, 냉이가 좀 물러야 되니까 풀죽이네 풀죽 네. <웃음> 어? 이게 풀죽이야. 네. 맛있지? 응. 네. 맛있었지 전번에? 아 이거 맛있어 음. <웃음> 또 먹고 싶긴 했어 이거 <웃음> 우리 아들이 그냥 이거 끓여주니까 냉면 끓릇을 하나를 먹어보더라고. 그리 이제 바지락, 이럴 때 넣어요. 근데 지금 바지락이 좀더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아. 국간장이요. 국간장은 조금. 간을 보고 넣어야 지 이제. 조금 싱거운 거는 소금으로 해야지. 국간장 너무 많이 넣으면 시커매지니까. 마늘을 좀 넣어줄게요. 삼겹살로 몇번했어요 삼겹살도 먹을 거야. 어, 삼겹살도? 아, 아버지 드리려고. 이게 좀, 이게 이제 죽이 이게 좀된것 같으면은 물을 조금 더 부숴줘도 돼요.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. 쌀한 컵에 물 다섯 컵씩.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후추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이 양념통 어저께 샀어요. 내가 볶은 소금 여기다 넣어놨거든. 요. 요걸로 조금만 치면은 훨씬 더 맛있죠. 어제 다인소를 싹쓸어 갔어요짜자 <웃음> 됐습니다 불 끄고 이게요 번죽에 가서 내가 이걸 먹었는데 요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끓여봤더니요 맛있더라니까 그래서 또 끓이는 거예요 후추 깨도 사사사사 좀 뿌려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범향기 이거 냉이 자연산이라 향이 되게 진해요 맛있다 바지락 많이 넣어서 끄세요 바지락 감사합니다 <웃음> 오늘은 그냥, 그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할게요 <웃음>